조달청, 천사, 차사는 쇠창살, 한방청, 천사, 찰사수 쇠창살, 강창수, 해운만, 해운, 창원, 천장에 진봉중, 말날 저녁, 그 무순간 <웃음> 제 챌린지 이름은 랩이 가장 쉬웠었는데 간장, 공장 홍장장 같은 거를 끊기지 않고 1분 7초 안에 얘기하긴데요 뭐 쉬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들의 콩각지 깐 콩각지인가 안간 콩각지인가 백경양화점 옆에 백영양화점 백영양화점 옆에 백양양화점 조달청 청사창살도 쇠창살 항만청 청사창살동 찰상동 강릉 전매지정창 지청장 지정, 저말맨말뚝말맨만한 말..뭐야 저말맨말뚝말멜만한 말뚝인가 말못멜만한 말뚝인가 안병희 대통령 특별보좌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너안 눌렀는데? 뭐안 눌렀어? 와.. y my boy, my man, my 가 백양 양화정 옆에 백양 양화정 조달청 청사 상, 창살도 새창살 해운항만청장과 진봉준 강릉 전매지청장 네. 안병희 대통령 특별보좌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오 잘한다 그치. 시작 떼콩깍지인가 깍지인가 안 깍콩깍지인가 백양 양화정 강창성 해운항만청장과 진봉준 강릉 전매지청장 저맨저말맨 말뚝 음. 말맨 만한 말뚝인가 말못말 만한, 만한 말뚝인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어 37초! 와. 아니 이거 37초 만에 끝나기 어려워? 어. 1분 7초 만에만 끝내면 되는 거잖아 3 아, 7 2 5가 아, 최고 기록인가 아, 준비! 시작! 데레, 데레 콩깍지 깐 콩깍지 인가 안깐 콩깍지 인가 백양양화점 옆에 백영양화점 백양 백영양화점 백양 옆에 백양양화점 앞집 뒷밭은 콩밭이요 뒷집 옆밭은 팥밭이다 옆집 팥죽은 푸 붉은 풋팟죽이고, 앞집 팝죽은 파란 풋팟.. 팝죽이다. 깔순니까 그린 기린 그림은 상 안탄 기린 그림이다. 조달청 청사 찰상을도 새창살, 항만청 청사, 창살도 새창살. 잘 못해. 이거는 속동이고, <웃음> 그, 나는 랩이잖아. 나는 그런거 해야지. 요즘 숨어듣는 명곡 알죠? 손담비 선배님의 q 와! 이거, 이거. 랩하기! 이거 랩할수 있어? 나랩할수 있다고. 어, 랩랩 있어. 이렇게. 이게 키처링은 따로 없는데 그 전자음으로 있어 아. 아, 내가 한 번만 듣고 다할수 어. 있어. 가시안 보고 해 볼게 한번. 그래. 오케이 불러. 게 <웃음> <오케이, 해볼게. 웃음> <웃음> <웃음> 그래 그래한 번만 보자. I feel 원할 때, e t o f you w n n a really a y Something I'll e a v e i you a a a y 마땅주문니 없을 때 이게 바로 깊이 말아사래 i l i do some magic show We o p e n t h e back t the show! 이거 <laughs> 해야지! <laughs>